12월은 일본에서 이상진역의 지진 오가사와라에서 깊이 430km의 신발 지진 그리고 진도 우이상이 3회 도리시마 군발 지진 등 12월 지진 상황이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2022년 1월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초승달과 보름달 부근은 큰 지진 이 많았습니다. 내년 1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또한 홋카이도의오라카와 앞바다 그리고 반사이 지역 교토에서 이번에 지진 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서 강진 이 발생한 후에 홋카이도의 히다카 오라카와 아바다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진은 공통적으로 신발 지진과 이상 진역이 일어나 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발 지진의 이상 진역이란 진앙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 되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올해 첫 이상진역은 1월 15일에 발생한 미에현 토바의 규모 5.2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진역이 있었고 두 번째 이상진역은 4월 21일 나가노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관동지역 전체로 진동이 반측된 이상진역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이상진역은 6월 20일에 호카이도 가미가와 지방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5 4의 이상진역이 있었고 네 번째 이상진역은 9월 3일 러시아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한 이상진역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러시아의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1,000km 떨어진 아우모리언에서 진동이 관측된 이상진역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올해 2021년 후쿠시마진도 6강 그리고 이번 달에도 미야코지마에서 큰 지진과 이상진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일월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의 큰 지진과 이상 진역 후에 홋카이도의 이부리에서 진도 4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2010년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의 강진 이후에 홋카이도의 우라카 아바다 지역에서 진도 4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라카와 아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네모로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코릴 해부지역 의큰 지진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일본 내각부에서 결국 이와테현 바다에서 호카이도 바다 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코릴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 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한 지역에 포함되기에 큰 우려가 됩니다.